안녕하세요. 성시훈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차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기는 태권도 기본 차기 기술 중에서도 가장 바탕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차기는 차는 방법에 따라서 압축과 발등을 이용하고요. 힘의 원리, 힘의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목표물을 수직으로 차올리는 기술입니다. 수련 정도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아래 몸통, 얼굴, 그 이상으로 높이의 구분을 둘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중점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란히 준비서기에서 자, 발 한검 뒤로 빼면서 차기준비서기로 바꿔요. 네, 차기준비서기 했을 때 팔의 위치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앞에 있는 팔은 얼굴과 아래를 막을 수 있도록 앞쪽에 위치시켜주고요. 몸통에 있는 팔은 자, 명치를 막아주거나 때에 따라서 다시 공격을 할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 다음에 어깨가 때에 따라서 긴장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예, 긴장을 풀어서 어깨를 충분히 힘을 빼주고요. 자,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팔의 역할은 발을 올릴 때, 발을 올릴 때 몸에 붙여서 몸을 방어해 주거나 중심을 잡는 역할이 지금 팔에위치니다 자, 이거를 꼭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차기 준비석이는 오른발을 뒤로 한 걸음 물러딛고, 자, 앞에 있는 발과 뒤에 있는 발이 같은 선상에 올수 있도록 위치시켜줍니다. 사기 준비서기는 알다시피 앞발과 뒷발이 같이 선상에 와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는 무릎 접어올리기입니다. 자, 앞차기 할 때는 차는 발의 앞축을 이용해서 무릎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하나, 자, 이럴 때 무릎이 접어지면은 압축은 다리 지면을 향할 수도 하고요. 자, 무릎이 최대한 많이 끌어당겨진 상태로 무릎 접어서 올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가끔은 무릎이 퍼러진 상태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주의하시고 무릎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몸에 붙인 상태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무릎을 접어 올릴 때는 최대한 어, 종아리가 어, 허벅다리랑 같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자, 무릎 끌어올리기입니다. 하나. 자 무릎을 끌어 올려 줬을 때는 지금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압축이 되는 발이 지면을 향하고 최대한 릎은 접어져서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끌어 올리기 하나 자 무릎은 최대한 접어서 모양을 만들고요. 압축은 지면을 향할 수 있도록 위치시켜줍니다. 둘 다음은 축이 되는 발이에요. 차지 않는 반대발는 30도 이내로 틀어주면서 차는 거예요 자 30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축이 되는 발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하나, 둘, 자한번 더, 자 하나, 둘, 한번 더, 자 하나 올렸어요. 네, 이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때 상체 의 모양은 자 몸을 막아주듯이 몸을 주듯이 팔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도록 합니다. 자둘내주어요 자, 다음은 이제 뻗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접어진 상태에서 펴는 동작 연습이에요. 자, 무릎 잡고 올리기. 하나. 자, 이때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이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와서도 안 되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만 뻗어줍니다. 둘. 자, 발을 찰 때는 이렇게 발등과 자, 다음에 압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압축과 발등을 이용해서 찰수 있습니다. 자, 접기. 둘. 자, 이런 다음에 차고 난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다시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자, 무릎 접어리기. 하나. 자, 다리 뻗어주기. 둘. 다시 차고 난 다음에 접고 내립니다. 셋. 자, 이 동작을 연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합체기. 하나. 자, 이 동작이 좀 숙달이 되면 다음엔 스냅을 이용해서 앞차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앞차기 하나, 둘 자, 다음은 얼굴 앞차기 동작인데요. 자, 얼굴 앞차기도 무릎을 접어 올려서 가슴높이까지 먼저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 자 가슴높이까지 먼저 끌어올리고 발을 뻗을 때도 무릎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주는 거예요. 자, 둘, 쭉 뻗고 다시 접습니다. 셋. 자, 다시 접은 상태에서 내려주세요. 한번 더. 근접 올리게. 하나. 자, 최대한 끌어올리고요. 자, 다음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 뻗어줍니다. 둘. 셋. 자, 내려주고요. 자, 이 동작을 연속해서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압체기. 하나. 둘. 자, 다음은 스냅으로 차는 연습이에요. 자, 압체기. 하나. 지금까지 모양 만들기 연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차기 반복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앞차기 준비. 자 먼저 앞차기 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무릎을 최대한 빠르게 접는 게 중요해요. 이 동작에 어, 유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연습할게요. 자밑은는 수평면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자 몸통은 활높이로 얼굴은 눈높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몸통합체기 연습입니다.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먼저는 밑에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하나! 좋아요, 내리고요. 자, 둘! 내리고요. 자, 이때 축이 되는 발이 너무 과하게 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가끔 무릎을 올리다 보면 어깨가 경직되는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하나! 좋습니다. 둘! 자한번더셋 좋아요 자 다음은 얼굴 높이예요 자 가슴높이 정도까지 올려주고요 자 무릎을 먼저 끌어올리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하나 좋아요 둘자 이때 너무 고정시키지도 않아도 돼요 무릎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버틸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끌고 올리고 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무릎 올리기 하나 한번. 그렇죠 둘 팔의 위치가 또 하나 중요한데요. 가끔 가다 보면 팔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몸에서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몸에 붙여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또는 몸을 방어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몸에 최대한 가까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셋. 좋아요. 자, 퍼뜨지 말고요. 자, 넷. 편하게. 좋습니다. 한번 더. 다섯. 자, 이 동작이 끝나면 이제 차는 연습이에요. 자. 몸통 앞착기부터 자, 스냅으로 먼저 차보겠습니다. 자, 몸통 앞착기 하나! 잘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고 난 다음에 버티지 말고 동작을 마무리까지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시키는 연습을 반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둘! 좋습니다. 자, 셋! 넷! 자, 이번엔 얼굴 앞차기에요. 자, 얼굴 앞차기. 자, 눈높이 정도를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발을 뻗는다는 생각을 갖고 차보겠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네, 잘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차기 반복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압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압착이 연습하실 때꼭 주의해야 될 것들 자 발이 지면서 떨어질 때 무릎을 최대한 빨리 접는거 다음에 몸이 정면으로 틀어지지 않게 다음에 차고나는 이 스냅힘을 꼭 압착이 동작에서 숙지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윤 사범이었습니다.